안녕하십니까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요즘은요 집을 비과세로 팔고 싶어도 퍼뜩 그래가 되지 않아서 어, 이게 비과세 기간을 놓치면 과연 세금이 어떻게 될까 우리집은 양도세가 얼마 정도 더 나올까 그리고 세금 내고 파는 그때의 집값을 지금 비가세로 파는 이 정도의 수익을 만회를 해주려고 하면 얼마 정도에 팔아야 지금 비가세 파는 현재 시세만큼을 회복이 가능할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어, 어,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요 사무실 뒤쪽이 대연도데캐슬 레전드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 뒤쪽에 어, 거기에 계신 백피 타입을 가지고 계신 사모님이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요즘 그래가 아파트는 좀 조용하죠. 이러시면서 어, 사실은 집을 지금 어, 1월 말까지 이제 비과세가 끝이 나는데 어, 보니까 뭐 금액이 1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발린 것들도 있고 해서. 어, 저는 10억은 받고 싶은데, 이거 만약 비가세 놓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 좀 계산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문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웃음> 또 통화를 막 했었죠. 빛의 속도로 어, 그걸 계산을 해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서 아요 정도는 스스로 우리가 어, 원할 때 언제든지 어, 컴퓨터 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서 이 금액으로도 해보고 저 금액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작전을 짜실 수 있도록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또 아주 정확한. 음, 누구나 할수 있는 어, 그 국세청 홈세, 홈택스에 세금 계산하는 사이트를 한번 같이 훑어 보겠습니다 뭐 쉽지만 혼자 하려면 또 쉽지 않구요 그렇다고 뭐 우리 주변에 뭐온 집안에 뭐다 세무사가 뭐 있어서 편하게 또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우리가 국세청 홈텍스 이렇게 탁 검색을 하면 요게 제일 처음 뜨는 홈 화면입니다 홈텍스홈 화면이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세금 계산을 하는 데를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세금 모의 계산 어, 오른쪽 밑에 보면 보이시죠 어, 1위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요 뭐 창이 이것저것 세금 오만 걸다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뭐 해당되는 걸한 번씩 다 들어가 보시고요 어,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거예요그 어, 중에 어, 1년에 집을 한 채만 어, 파는 경우에는 그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한개 부동산 양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 계산이 가능해요 뭐한 해에 두 개를 팔았다 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죠 근데 한 해에 두 개라도 하나는 비과세로 팔고 하나는 과세로 팔았다 그러면 굳이 여기 안 들어와도 되겠죠 어,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과세랑 과세랑은 그 세액이 합산이 안 됩니다 그 손실을 내고 팔고 하나는 이익을 양도차익을 내고 팔고 이런 거는 여기 들어오시고 두 개를 합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비과세와 양도차익이 난 거는 합산할 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개짜리 부동산 여기로 들어오시고요 어, 양도일자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도 어, 등기부등본 꺼내셔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예를 들어 여기 레전드는 재개발 대연 2구역 재개발이 완공이 돼서 입주한 곳이거든요 그 이럴 경우에 만약에 조합은 입주권 물건을 샀는데 등기부에 등기 접수일자나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등기가 몇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일 그게 이제 취득기준일이 보통 되겠죠 어, 2월 20 이분은 일반 분양 이었어요 근데 이사한 날이 2월 28일 이었고요 어, 양도를 어, 예를 들어 지금은 비과세로 뭐한 소장님 10억 정도를 팔고 싶습니다 이러시는데 예를 들어 비과세가 끝나고 그러면 시세를 대략 한 12억 정도 그 정도의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2억인데 공동명의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6억이겠죠 양도가액 6억 취득가액은 4억 5천에 사셨어요 그래서 매입가액은 나누기 2를 하면 2억 2천 5 0 취득세는 어. 다 합해서 한 495만원 정도인데 공동명이니까 그냥 250 잡을게요. 등록세는 없구요. 법무사비는 대략 한30 곱하기 60 정도 들었다 치구요. 중계보수 대략 한500 잡고 250씩 줬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몇만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거든요. 자 요렇게 해놔 놓고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니에요.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아닙니다. 다 아니요. 체크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가 참 양도하는 물건 종류가 뭐냐? 주택입니다. 양도일, 취덕일 양도 물건 종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체크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요거를 1주택, 1주택인데 어그 고가주택에 해당되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경우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그 다음에 그냥 2주택인데 고가주택 아닌 거어 그런 경우하고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 이분은 뭐 1주택이 아니고 2주택입니다. 1주택 비과세로 파는 게 아니고 일시적 2주택이라서 1월 말까지 이제 안 팔면 과세가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또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2주택 이상이었는데 5월 9일까지 딱 양도한 경우에 앞에 거를 뭐 세금을 내고 팔았고 나머지 한 개를 5월 9일까지 팔았을 경우에 어 그럴 경우에는 보유기산일을 제일 처음 취득한 날부터 하면 안 되고 앞에 거처분한 날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요 해당되는 양도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 뭐올 달에 양도를 했다. 그 달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 그럼 5월 말일로부터 60일 안에 양도세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팔았던 분은 이미 다 신고를 하셨겠죠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는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해당되는 양도세를 계산을 할 거니까 이럴 때는 주택의 취득일이 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어 그럼 이 보유기간 그 지득일부터 계산한 건 도대체 어디에서 먹는 거냐 바로 장특공 계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 3년이 어, 지난 그런 보유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장특공을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어 요것도 우리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체크를 했습니다. 어, 만약에 1주택만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 하면 여기 예를 체크하시면 어, 여기 또 날짜를 선택을 해가 낼수 있는데 어, 그럴 경우에는 유리 최대 80%짜리 80 별표 2가 적용이 되거든요 장특공표 표 2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표1 어, 그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기간이 바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면 2,957만 6천원이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해당되냐 했더니 어 기간이 2018년 2월이니까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 이상 5년 미만 8%에 적용이 됐겠네요. 그 계산을 해서 1인당 2,957만 6천 원. 요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장특공 넣었구요. 쭉 필요한 거다 넣었습니다. 지득가액 넣었구요. 양도가액 넣었구요. 어, 그리고, 어, 뭐 장특공 계산해 넣고구요 어, 그 해에 다른 집이 판게 없으면, 어, 1년에 어, 한 번은 250만원 기본공제 다 적용했고요. 필요 경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넣는데, 부산은, 어,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내년 5월, 어, 10일까지는, 어, 중과, 그게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거겠죠? 중과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과 적용이 된다 하면, 어, 지금 의뢰를 하셨던 그분 경우에는, 어, 여기에, 중과 이주택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창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 내년에도 아마 지금 대구가 뭐 조정 풀려도 가격이 뭐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년간만 유예해 준 거는 부동산 시장을 국토부에서 간을 좀본 거였겠죠. 근데 계속 뭐 안전기조로 가고 보안 매지는뭐더 조정이 된다.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 또 유예가 안 되겠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하면 12억의 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세금을 내면서 일반 세율로 팔게 되면 어, 세율이 어, 부부 공동이 되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3억 6970만원 5억 미만은 40% 세율입니다. 이렇게 돼서 1인당 1억 9 6 4만9천원 근데 두 분이니까 이거 곱하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냥 올림해서 1억 천 잡고요 부부 두 분이니까 양도세가 대략 한 2억 2천 정도가 나옵니다 2억 2천 12억에 팔 경우에 2억 2천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12억에서 빼기 2억 2천 양도세 그러면 비화세로 9억 8천에 파는 거나 9억 8천에 안 팔고 예를 들어 세금을 내고 팔 경우에는 12억에 팔아야 지금 그러니까 9억 8천에 파는 거 있죠. 어, 시, 어 세금 낼때 12억에 파는 내 손에 돌아오는 그 어, 투자 수익이라 해야 됩니까? 그 수익과 지금 비과세로 9억 8천에 파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9억 8천이니까 굉장히 금매라서 9억 8천이 실가 올라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 금매라서 너무 사게 팔았나? 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비과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부 공동이면 12억에 팔아야 됩니다. 단독 명의 같으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팔아야 되겠죠. 세율이 40%가 아니고 그건 또한 42% 이런 세율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런 양도세를 세무사님 찾아서, 뭐, 상담료 뭐 몇만 원씩 내고 안 해도, 이렇게 간단한 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모의, 세금, 세금 모의 계산, 클릭해가 들어오시면,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을 뭐, 전화로 이렇게 해드리고 난 후에,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뭐, 물론 전화로 상담할 때는 그냥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해드렸습니다. 금액이 뭐, 딱 요렇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 매매 금액도 다르게 제가 아까, 가슴을 해가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현명한 또 절세 전략 세우셔서 뭐 나라에 애국하는 것보다는 또뭐 사게 오히려 쉽게 팔고 그냥 알진 수익을 챙기시는 게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 은둔하시기를 또 은둔해보세요. <웃음> 어, 오늘도 벌써 밤이네요.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